엄청 중요한 건데 제가 설명을 빼고 했습니다 9월 16일을 입력하고 싶으면 9 16이라고 입력하시면 9월 16일이라고 입력이 됩니다 만약에 9월 18일을 입력하고 싶으면 9 18을 입력하시고 엔터 치시면 9월 18일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간혹 글자를 적는 분들이 있습니다 09월 띄우고 18일. 그리고 엔터를 치시면 이거는 글자기 때문에 계산이 안 됩니다. 그래서 글자를 더하고 빼라라고 하니까 결과값이 샵 밸류라고 계산할 수 없는 값이라고 오류가 뜨는 겁니다. 그래서 반납 일자가 9월 18일이라고 적혀 있어도 글자를 쓰면 글자는 더하기 빼기 계산이 안 돼서 샵 밸류 에러가 뜹니다. 그래서 이거는 9 빼기 18 하고 엔터 치셔야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.